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연식생을 채집하여 골드를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채광에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였으며 경매장을 통해 수요가 많은 것들로만 구성했다는 점을 염두해 주세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장소는 이니스테르의 카오노르드 앞에 있는 당근을 채집하는 것이에요. 당근은 당나귀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꾸준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니스테르에서 길을 따라 이동하면 주변에 토끼풀들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당근과 마찬가지로 경매장의 수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채집하면 좋아요. 토끼풀은 가축을 키울 때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잔뿌리 염려를 만들 때 소비되며 너무 오래 방치되어 변질된 토끼풀로 변한 것들은 캐지말고 길을 따라 계속 이동하여 다른 토끼풀을 채집해주세요. 다음은 무지개 벌판에서 화강암 채석장이 있는 부근의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은 생활점수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품종이며 등급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가공하면 많은 수의 말린 화초를 얻을 수 있어 무역을 위해 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줄기 염료와 무지개빛 연마제를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인장 자체의 수요도 있는 편이에요. 다음 지역은 초원의 띠에서 7시 방향에 위치한 모링가 나무 열매를 채집하는 것이며 열매는 도핑 아이템인 숙성 갈비살 모둠구이와 체력 회복용 빵을 제작할 때 재료로 사용되고 초원의 띠 특산품의 제작에도 재료로 필요해요. 누군가 열매를 전부 채집해 갔네요. 다음은 자유도에 있는 조개를 채집하는 것이며 진주. 특진주 전복, 희조개 등을 채집할 수 있고 경매장 시세가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노동력 대비 수입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유도 해안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땅바닥에 조개들이 분포해 있으며 바닷속에도 있기 때문에 잠수를 통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습득한 진주는 염료와 연마제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아이템이며 제작장비등 여러 아이템을 만들 때 필요하고 양식장과 수상저택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것이라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도는 포탈로 이동할 수 없고 직접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며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추가적인 팁으로는 해적섬 주변에도 잠수를 해보면 많은 조개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은 태초의 요람 주민회관 앞에 있는 옥수수와 쌀이며 해당 아이템들은 조그만 신운 기름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장 수요가 항상 많아요. 하지만 경매장 시세가 높은 것이 아니며 수량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승의 돌까지 소비하며 직접 이동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야기하냐구요? 서대륙도 넣어야 할것 같은데 동대륙에 있는 자연식생밖에 몰라서 그랬어요. 혹시 알고 계신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흑흑. 마지막은 마하대비 전역의 분포에 있는 고무나무를 채집하는 것이며 고무나무는 일반적으로 통나무만 습득할 수 있지만 낮은 확률로 천연고무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는 식생이에요. 천연고무는 자동차를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이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습득 확률이 벌채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인 등급 이상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키에이지에서는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여러 자연식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실 숙련도만 높다면 무엇을 채집하던지 이득이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다캐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채집한 아이템이 경매장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파상인이 판매하는 고뇌청동 조각화를 이용하여 가공을 하면 무역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팔리기는 다 팔려요. 다만 가공의 노동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효율이 급감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